다들 들어왔어? 응. 이렇게라도 보여서 얼굴 보니까 좋다. 그러게 말이야. 그런 것 때문에 또 나리네. 지겨워 죽겠어, 정말. 아, 그니까 마스크 평생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어렸을 때는 마스크 하면 빨간 마스크만 생각났는데 이제는 다른 의미로 마스크가 무서워. 와, 잠깐만. 야, 빨간 마스크 완전 추억인데? 나 순간 완전 깜짝 놀랐어 너무 오랜만에 듣는데 빨간 마스크? 그치? 현장 엄청 유행이었는데. 요즘 애들도 알려나? 오 방금 요즘 애들이라는 거야? <웃음> 잠깐만. <웃음> 빨간 마스크 뭔데? 진짜 그냥 마스크가 빨개서 무서운 거야? 아... 키아나는 빨간 마스크가 뭔지 모르겠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니, 근데 이게 버전이 많아서 나도 진짜 조금 헷갈리는데? 내가 또 어렸을 때 무서운 게딱 좋아 많이 하였거든. 딱 정리해줄게. 좋다, 좋다. 날도 더운데 우리끼리 남양 특집이나 하자. <목소리> 일단, 이 빨간 마스크라는 여자는 밤에 막 돌아다니면서 혼자 다니는 애들 붙잡고 말을 걸어 그래서 나 예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당황해서 그냥 아네 이러고 예쁘다고 하면 그때 이제 빨간 마스크와 그 마스크를 벗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입이 막 여기까지 찢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보고 헉, 기겁한 애한테 어나 예쁘다고 했으니까 너랑 나 똑같이 해줄게 하고 계 입도 찢어버리는 거지 아니 그럼 안 예쁘다고 하면 되잖아. 그렇게 말하면 막 화내면서 개 죽여버리는 거지. 모르겠다고 얼버리면? 그러면은 반쪽만 찢는데. 대답 안 하고 도망가면? 아, 그건 안 돼. 왜냐면 빨간 마스크가 무서인 볼트보다 빨라서 아무리 도망가도 쫓아와서 찾은 다음에 죽인다고 했어. 얘 이거 지, 지어내는 것 같은데? 그 소리 하지마 임마 아니야 나 진짜야 근데 이거 버전이 많긴 해 너네 그거 몰라? 막 빨간 마스크는 아파트 8층까지 올라갈수 있고 노란 마스크는 5층까지 검은 마스크는 15층까지 그렇다 혹시 KF94는? <웃음> 아니 아무래도 방역이 중요하니까 <웃음> 아니, 근데 내가 알기론 이거 일본이 원조였어. 어, 맞아. 일본의 도시계담이 90년대 한국으로 넘어왔대. 키아 혹시 미국에도 빨간 마스크 비슷한 거 있어? 음... 우리는... 조크가 있어. So 야, 나 근데 빨간 마스크... 빨간 마스크 하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나. 뭐? 그 빨간 휴지 줄까... 그건 너, 뭐야. 너네 그 재래식 화장실 어떻게 돼 있는지 알지? 옛날에 완전 깜촌 같은 데서 밤에 화장실 가면 아무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구멍만 뚫려 있잖아. 그런데 너무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밤, 한잠 한밤 중에 거길 가는 거지. 밤이라 어두컴컴하고 불도 못 켜고 한참 볼 일을 보고 있는데 밑에서 갑자기 귀신 손이 쑥! 하고 나오는 거야. 아, 잠깐만, 밑에서? 얘가 되게 좋은 귀신이네. 아무튼, 이제 그 귀신이 아주 음산한 목소리로, 빨간 종이 줄까? 파린, 파란 종이 줄까? 하고 묻는 거지. 그럼 나는, 크리넥스! 왜 이러는 걸까요? 아,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는데? 그래서? 음, 그래서, 글쎄? 빨간 휴지를 택하면 죽고, 파란 휴지를 택하면 살려준댔나? 음... 한국 귀신들은 어물어봐 놓고 죽이는 거참좋아나봐 그러니까. 다들 답정모들이야 아니 근데 심지어 답이 정해져 있지도 않아. 아 키아나, 근데 미국에는 이런 비슷한 계담 없어? 미국 계담도 궁금해. 그러게? 미국 귀신은 또한 번도 안 들어봤네? 음... 우리는... 어... 갑자기 무슨 얘기를... 오! 무섭네요. 아, 아마 우리는 귀신보다는 악마나 좀비 괴생물체 같은 게더 많아. 대표적으로 샌드맨이 있어. <웃음> 샌드맨? 그게 뭐야? 슬렌드맨은 제형이 슬렌더에서, 그러니까 되게 홀리홀리하고, 말랐다고 해서 붙이, 붙여진 이름이야. 주로 검은 양복, 차림으로 숲을 거니는 남자인데, 어, 이목구비가 없는 게 특징이야. 음, 또 특이한 거 등에 적수가 달려있고, 이 적수로 걸어 다니기도 해. 얼굴에 이목구비 없고 속수가 달려있다고? <웃음> 근데 얘는 그냥 그렇게 숲에서 걸어다니기만 하는 애야? 아니면 막 해치는 그런 나쁜 존재야? 슬렌더맨은 숲에 있는 다른 사람들, 주로 이동들을 스토킹하거나 어, 유괴하거나 거문한데? 응. 그럼 우리나라 망타할아버지 같은 건가? 어 그러게 어 미국에서도 부모님이 아이한테 말안 들으면 슬램더맨이 잡아간다고 말해? 음... 일단 우리 부모님 나한테 그런 말 하신 적 없어 근데 슬램더맨은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가상 세명체라 영화나 게임 등 다양한 작품에 등장하기도 해와 근데 슬램더맨 나오는 공포게임 하면 재밌긴 하겠다 그리고 아마 몇년 전에는 웨스컨센 주에서 슬렌더맨에 심취한 중학생들을 같은 반 중학생을 아, 갈로 지르는 사건도 발생했었대. 음. 역시 뭐니뭐니 뭐니 해도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라니까. 에펠아 어때? 너네 이따 잘수 있겠어? 아 그럼 이정도는 계감도 아니지. 맞아. 더 무서운 것도 많아. 내다리 내나 자유로 귀신. 홍콩할매막 그런 거. 어,긴 한데. 뭔가 밤에 귀신 얘기하니까 이따 꿈에도 귀신 나올까 봐 무서워. 나 귀신 안 믿어. 어, 그런 거다 인간의 상상물이야. 야, 너 그런 거 귀신이 들으면 기분 나빠서 찾아올지도 몰라. 모르겠다, 난. 지금 너무 졸려서 귀신이 찾아와도 꿀잠 잘것 같아. 맞아 벌써 12시 <웃음> 넘었어 이제 커나 <한번> 자자 <웃음> 오늘 너무 재밌었어 코로나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당분간 이렇게 만나자 네. 자. 야 근데 저기 저 까만 화면 누구야?